컵에 파듯이 그렇지 위에줄 컵에 파듯이 꼭꼭 눌러 손목 주의하시고 이렇게 응. 그래 올라가면 그래, 그래, 그래,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. 위에 줄 손톱 손톱을 열기 걸어요. 따따따따따따따 줄을 호흡에 파데스 허리 해고흡에파통 손으로 꼭꼭꼭 눌러 그렇지 밑에 줄 손톱 둘셋 둘, 다시 다시 잠깐 셋 하나 둘셋 어색해 죽겠지 지금 손이 밑에 줄 엄지 손톱으로 걸고. 손톱에 걸어요. 거는 거울과 초점 맞춰줘야 돼.